11월 초에 나올 예정이고요. 이번 곡은 어찌 보면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위한 곡이에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